여러분 안녕하세요. 검프로 다육이에요. 날씨가 쌀쌀해지니까 많이 바빠지셨죠? 다육이 키우기 쉽지 않죠? 그래도 재밌게 다육이 영상 봐주시면서 힐링해주세요. 오늘의 다육이 농장은 샬롬 다육농장입니다. 택배 가능한 인터넷 전문 다육이 판매점 샬롬 다육농장 다육이 다함께 보시죠. 에보니 철화 4만원요 에보니 철화 4만원 톱시터비 2만 5천원, 톱시터비 2만 5천원, 마틴 군생 5만원요. 마틴 군생 색감 너무 예쁘죠? 여러분, 예쁘다는 말 말고 다른 말을 좀 알려주세요. 우리 왕언니들 <웃음> 아메치스 16,000원이요. 수영 너무 근사하죠? 음. 미파 레몬티 25만원, 목대 좀 보세요. 레몬티 마리아 군생 15만원이요. 짠 여러분, 헬리아예요. 헬리아, 헬리아 4만원, 마리아, 금 5만원 마리아 금 5만원이요 피멍마리아 한번 보여드릴까요? 사이즈가 이렇게 피멍마리아 2만 5천원 5만원 마리아 금 5만원이요? 음. 마리아가 한때 굉장히 비쌌던 아이잖아요 마리아 금 5만원 음. 카르마 5만원이요? 카르마 5만원 알바뷰티 3,000원. 알바비티 3,000원요. 달마민 보고 계십니다. 달마민. 피멍 마리아 6만 원. 굉장히 와. 우와... 얘도 화분에 분갈이 딱해 가지고 이렇게 있으니까 되게 멋있잖아요. 플라스틱 화분이랑 또 다른 느낌이죠? 피멍 마리아 6만 원. 스페인 마리아. 말이야. 분생 6만 원. 택배 가능한 샬롬 다육 농장. 다양한 리토스 종류부터 창 종류, 6종 도감 말이야. 국민 다육이까지. 방울봉랑금 35,000원이요. 방울봉랑금 35,000원. 원로 쌍두 8,000원이요. 캐롤, 얼굴 하나짜리요. 5,000원, 캐롤. 신상이죠? 신상, 가르시아. 삼0만원 신상, 가르시아, 삼0만원이요 세상에 너무 예뻐요 마디바 만원 마디바 만 원이요 마디바 만원한 몸값 파는 마디바 보고 계십니다 만원 <웃음> 많이 저렴해졌죠 마디바 만 원이요 우와우 레인스타 레인스타 크기는 이 정도고요 이렇게 레인스타 오천 원 너무 이뻐요, 여러분. 적극 추천이요. 레인스타 지금 하나 있어요, 레인스타. 이렇게 예쁜 아이는 하나예요. 뭐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다육이는 전화로 문의해 주세요. 샬롬 다육농장엔 정말 다양한 다육이들이 있어요. 린드시아나 6천 원, 린데시아나 6천 원. 립스 3,000원, 핑크 립스 3,000원이요. 치아와 치아와 3,000원, 음, 너무 예쁘다. 치아와 3,000원이요. 립스틱 2두 18,000원이요. 18,000원 립스틱, 립스틱, 만원이요 물이 이렇게 예쁘게 될 수가 없어요 와얘 진짜 만원 맞나요? <웃음> 애기 하나 있고요 자구 하나 달아주는 센스 립스틱 만원 이 아이도 만원이요 립스틱 만원 이 아이도 만원 립스틱 만원 아이들 보고 계십니다 우와 한카리스마 하는 립스틱 만원이요 링고스타 6만원 링고스타 6만원이요 크기 짜잔 링고스타 신상 가르시아 가르시아 30만원이요 신상 가르시아 색감이 그냥 너무 영롱해요 멕시코 마리아 8만원이요 멕시코 마리아 8만원 8만원 맞죠? 9만원인데 8만원이라고 하는 거 아니죠? <웃음> 8만원 왕 왕대품 멕시코 마리아 이쯤에서 좋아요 따봉 엄지 척한 번씩 눌러주세요 건프로에게 힘을 주는 엄지 척 좋아요 링고스타 군생 링고스타 군생 가격은 얼마일까요? 짜잔 35만원 링고스타 군생 보고 계십니다 레드타이거 마리아 12만원인가요? 네 12만원 레드타이거 마리아 12만원 크기는 이렇게 손이랑 비교해서 봐주세요 자구는 서비스 레드타이거 마리아 에보니 슈퍼 클론 10만 원. 짠. 원종 에보니 슈퍼 클론 10만 원이요. 입니다. 제 손이 너무 아기애기한가요 여러분? <웃음> 언니들 이 아이 이름은 뭘까요? 짠 이렇게 생겼어요. 따단 <웃음> 이 아이 이름은 테슬라예요. 테슬라 45,000원이요. 테슬라 45,000원 다양한 테슬라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화분에 사장님께서 분갈이 해놓으셨어요 너무 귀엽죠 아쿠아 옐로우 12,000원이요 아쿠아 옐로우 12,000원 실제로 보면 얼마나 색감이 이쁘고 와. 어설프게 국민 다육이 사실거면 요런 아이들 사시는게 훨씬 좋아요. 이런 애들은 죽을 이 없죠. 호주트로이 군생 3만원이요. 호주트로이 군생 3만원. 와 딸기네 다육. 딸기네 다육. 미녀와 야수. 이름표가 있네요. 딸기네 다육. 미녀와 야수 보고 계십니다. 얘는 얼마일까요? <웃음> 체르니 30만원 짜리 한번 보실까요 체르니 대품 체르니 30만원 입니다 몰게인 4만원 이요 몰게인 4만원 요아이 몰게인 만원 이요 몰게인 만원 몰게인 금 몰게인 금 5만원 이요 호주 트로이 오리지날 호주 트로이 오리지날 8천원 이요 이런 아이 사셔가지고 여러분 크게 키우시면 좋죠. 호주 트로이 8,000원. 호주 트로이 오리지날 8,000원. 이 아이는 호주 트로이 오리지날 12,000원. 원종 마리아, 원종 마리아, 25,000원. 한 카리스마 하는 원종 마리아 보고 계십니다. 샬롬 다육 농장. 직수입된 비행기 타고 도착한 다육이들. 뜨끈뜨끈한 다육이들이 곧 농장에 도착해요. 오늘 건프로가 너무 일찍 왔나봐요. 비행기 타고 농장에 도착한 다육이들 편지에서 말 그대로 바로 날라온 다육이들 어떤 아이들 있나 보여드릴 건데요. 다음 영상에서 건프로 다육이 영상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의 다육이 농장 샬롬 다육농장 택배 가능한 샬롬 다육농장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갈비 영상 보시고 힐링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